아니 네. 본캐 여자 슬레이로 바꾸고싶다 여자 여자 버서커로 사멸이라고? 사멸이면은 진짜 너무 하고싶은데? 근데 본캐로 바꿔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6개월은 써야되잖아 그냥 카멘이나 준비하자 리퍼로 그게 낫잖아 솔직히 안그래요 그죠? 야 잠깐만 리퍼XX 다졌는데야아 이거 나 버프받은거야? 지금? 이거 돌아.. 나 버프받은거 맞아요? 지금? 지금 야 뭐야 이거 딜? 뭐야?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야, 체감 작살나는데? 앞 숫자.. 앞자리가 하나씩 바뀌었는데? 야 다음.. 다음에 아드 먹고 해야겠다 궁금하다 이억 그냥 나오겠네? 아드 먹으면? 나이냥방에 잠깐만 이거 레이냥 한번 그고 싶은데, guys, the repair buff is crazy. 나 그냥 머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서이 그냥 아냥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e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e t 다음 저달에 아드 한번 빨아봐야겠다 이번 저달에 아드 한번 빨아봐 암수에 궁금하네 숫자 몇될지 암수, 아드, 7천만? 시너지 안들어왔나? 아또 이게 딱 파괴됐을때가 더 센건가? 아드 먹었을때랑 안먹었을때랑 딜이 똑같네? 어 근데 진짜 세지긴 했다 요거 나오면 저달 한번 해주시죠 내 암수 던질게 궁금하다 딜을 어떻게 받겠지8800 8100 7000 1억 뭐 어! 1억 아!! 야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레이지 1억 든다고할증소나벨에서 어, 어, 너무 세요. 치사량 초강. 잠깐만요. Holy crap, guys, this is. Oh my god. 너무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세데 <세네. 목소리> New world is coming, the ripper world